안녕하세요 피터 억스입니다 아반떼 MD 초기형 차량으로 야간 주행 시 시야 확보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클리어 타입헤드 램프와 할로겐 전구의 노란 불빛으로 인한 다소 올드해보이는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전조등 시험기를 이용해 작업 전 조사각과 칸델라 수치를 측정합니다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칸델라 수치는 양쪽 모두 양호한 편이며 운전석 쪽 조사각이 우측으로 많이 틀어진 상태네요 엉뚱한 곳을 비추는 만큼 야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네요 전유화반드 MD부터 적용된 프로젝션 타입 할로겐 헤드램프입니다. 전구가 훤히 보이는 클리어 타입에서는 검사 통과 가능한 자기인증 LED를 장착할 수 없어 반드시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꿔줘야 하죠. 만약 LED 면발광이라 불리는 헤드램프로 작업을 희망할 경우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품 헤드램프 사양에 맞는 리페어 커넥터입니다. 브라비오 터미네터 이 SP 플러스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아 검사 통과 가능한 합법 튜닝 제품이며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프로젝션 타입 9000호 할로겐 전구를 사용하는 일부 차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 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조심스럽게 범퍼와 헤드램프를 탈거합니다 LED 광원의 장점도 중요하지만 헤드램프 타입에 따른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광원의 빛이 반사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넓게 조사되는 방식인 클리어 타입과 비교해 반사판이 광원의 빛을 한데 모아 프로젝션 렌즈에 초점을 맞춰 직접 노면을 비추는 프로젝션 타입의 구조적인 장점도 존재합니다. 할로겐 전구를 제거 후 블라뷰 LED를 장착합니다. 헤드램프를 호기용으로 교체 시 기존 6핀 커넥터를 8핀으로 변경해줘야 하는데요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하며 납땜과 수튜브를 이용해 배선은 튼튼하게 결속하였으며 홀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감싸 외부 이물질이나 물로부터 배선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탈거 역순 조립을 마친 후 작동시켜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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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테스터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정도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 중 확인한 수치입니다. 먼저 운전석이고요. 동승석 쪽 수치입니다. 헤드램프의 경우 순정 페이스리프트 라이트로 변경이기에 합법 그리고 브라비오 LED는 국토부 인증을 받은 자기인증 제품이기에 모든 작업이 합법입니다 별도 구변이나 서류 작업 없이 편하게 사용하면 되죠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야간 시각에서는 물론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헤드램프와 라이트 세온도를 탈바꿈한 아반떼 MD였습니다 이상 아반떼 MD 합법 LED 헤드라이트 작업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톡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